네! 안녕하세요. 백지태효입니다 네, 대명절 설날이 곧 다가오죠?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설날의 대표 음식, 떡국을 만들어 볼 텐데요. 떡국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한 해의 시작을 하자라는 의미와 또 부자가 되자, 또 장수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이 더 먹는다는 거 그리고 떡국과 함께 맛있게 먹을 음식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태호가 제일 잘 만드는 음식 돼지 주물럭입니다 네, 오늘은 떡국과 돼지 주물럭을 만들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제 레시피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어볼 텐데요 자, 음식을 만들기 전에 재료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짠! 네, 이렇게 떡국에 필요한 떡! 그리고 새고기 그리고 야채들, 그리고 양념들! 또주물러기에 필요한 돼지고기와 또 이렇게 먼저 시간상 양념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요리하기 전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으쨰 <목소리> 자 먼저 쇠고기를 밑간해야 되는데요 쇠고기 100g에 간장 1스푼 그리고 참기름 반스푼 그리고 후추를 약간 후추추추추 후추, 후추. 그런 다음 잘 버무려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육수를 내기 위해 냄비에 5컵만큼의 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물이 끓으면 다시마와 멸치를 넣어 줍니다. 다음은 떡국 위에 올라갈 고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나눠 줍니다. 그다음 노른자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체크 다 풀었으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붙여줍니다. 꼼꼼하게 다해라. 그리고 흰자도 붙여줍니다 짠! 이쁘게 잘 됐죠? 아까 육수를 우려낼 다시마와 멸치를 빼주고 밑간을 했던 쇠고기를 넣어줍니다 사실 저는 고기가 많이 든게좋아서 고기를 많이 넣었어요. 그 다음, 물에 불려놓은 떡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대파를 썰어줍니다.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 기호에 따라 대파를 o 로 썰어도 되고.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떡이 들러붙지 않게 잘 저어줘야 돼요 아까 붙였던 계란을 예쁘게 썰어줍니다 예쁜 것만 그렇다네요 노른자도 예쁜 것만 아이고 자 이제 채썬파를 떡국에 넣어줍니다 요리조리 요리조리 자 드디어 다 완성됐네요 떡국을 예쁘게 잘 담아주고 마지막은 예쁘게 고명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파를 쇽 완성! 자 다음은 주물럭을 만들어 볼텐데요 돼지고기에 후추를 약간 넣고 참기름을 넣고 다진 마늘 그리고 먼저 만들어 놓았던 양념을 넣어줍니다. 역시 주물럭은 손맛이죠. 손으로 주물주물주물주물주물딱 주물딱 주물딱 그 다음으로 주물럭에 들어갈 채소들을 손질합니다. 화려한 갈숨씨를 보시죠. 그리고 양념을 해놓았던 고기를 달군 후라이팬에 올립니다.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볶고. 어느정도 볶다가 채소들을 넣어줍니다. 치지고 볶고, 치지고 볶고, 자,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짠! 이렇게 해서 설날 떡국과 돼지 주물럭을 완성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제가 요리 좀 하는 것 같나요? 네, 이렇게 제 레시피를 또 보면서 여러분도 맛있는 떡국과 또 돼지 주물럭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에도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만의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명절 설날 가족분들과 따뜻한 그런 명절 보내시고요. 맛있는 떡국도 많이 드시고 한살 먹는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네. 올해는 더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